그 다음 질문은 유모차 탈때 머리가 흔들려 is in t e 그 공간 앞인 거지. 나가주문포토스팟들이 그. 빌 커튼. go o u t 사장 하나로 수출을 하고 있는 쌀이고요 전 세계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도 명물대가 만든 쌀을 드실 수 있다는 훈련하에 이렇게 공장을 차리게 됐습니다 시작은 미천하나 어, 저의 꿈은 화성에서 이 공물을 제외하고 화성에 계신 많은 분들, 많은 외계인들까지 식사를 할수 있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이고요 점차 이 꿈을 실현해 나가는 이 과정이 정말 아름답고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쌀을 한번 맛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불고기 냄새나 그치? 모르겠어 갑자기 소불고기야바람을타고소불고기가내 <웃음> 콧속에 들어왔어 아마 운전해서 병원 가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이제 이번 달 말에 제왕절개 수술할 예정이거든요 오늘 병원 가면 은 아마 2주 뒤에 병원에 가게 될것 같고 그때는 아마 출산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앞으로 오늘 제외하면 은 한두 번 병원에 갈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편이랑 같이 가려고 해요 그 다음 질문은 유모차 탈때 머리가 흔들리지 말라고 사용하는 나비 베개 같은 것을 돌전에 사용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유모차를 탈 때는 주로 깨어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아기가 불편하면, 아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튀어나온 곳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도착했고요. 생각보다 더 올라가면서 1시간 20분, 1시간 25분 걸렸네요, 지금. 아, 힘들어. 혼자... 지금 완전 딱 맞춰서 도착했어요. 2시 반 초음파인데 아니요. 2시 24분이네요 집으로 가려고요 밥도 다 먹었고 근데 진짜 이 시간쯤 되니까 차가 진짜 없어요 주차장에 완전 평텅비었죠 모두가 떠난 시각에 저도 떠납니다 지금 퇴근 시간에 조금 벗어난 시간이라서 또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아요 한 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아휴. 앞으로 병원에 두 번만 가면 될것 같아요 임, 임신 중에는 다다음 주에 한번 가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아기 낳으러 가게 될것 같아요 아, 이 천년 같은 기다림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와 대기가 너무 길어 서울대는 외출을 하고요. 아는 언니랑 밤리게길에서 맛있는 거 먹기로 했어요. 일백가원에산책겸 걸어가기 날씨 너무 좋다. 진짜 오늘 날씨 끝내주네요 덥지도 않고 쌀쌀하지도 않고 딱 따뜻한 그런 날씨. 여기 되게 t h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오늘 금요일인가? 아 오늘 목요일! 오늘 목요일이에요. 제가 맨날 쉬다 보니까 요일 감각을 상실했는데 오늘은 목요일이고 오늘 특별한 일정이 없이 집에 있는 날이라서 제가 출산 가방을 이제 슬슬 싸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싸진 못할 것 같고 오늘 1차적으로 좀 넣어도 되는 것들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방 싸기를 맘스 안심 팬티 삼봉 전용 팬티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필수인 것 같더라고요. 서울대 그 병원 준비물에서 맘스 안심 패드도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이일자형 패드도. 그래가지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서울대 병원 준비물인데 바닥에 까는 매트예요. 이거는 <웃음> 서울대에서만 제공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매트도 주문을 했습니다. 오버나이트 생리대예요 안심 팬티를 입다가 양이 적어지면 오버나이트로 갈아입으면 될것 같고 아기용 물티슈 1-2팩이라고 에서 서울대 준비물에 써있거든요? 이게 아기 물티슈 성분 가장 좋고 가장 많이 팔리는 거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또 따로 한 박스를 샀어요. 베베수 시그니처 블루 에코인데 이거 한 개에서 두개 챙기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두개 챙겨봅니다. 신생아 기저귀는 어, 1단계로 한팩챙겨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주문을 했는데 이게 한 팩이 맞을까요? 너무 커서 이상한데 이렇게 60개를 가져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잘 모르겠네. 속사개. 여름용 속사개가거든요. 이것 빨아놨고 속사개, 이거는 본인 모자. 속사개랑 본인 모자랑 베네쪼고리 얘네가 디자인이 세트여가지고 일단 이걸로 챙겨보고 근데 이게 약간 여름 면이어서 까슬까슬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여름 면에서 약간 부드러운 베네쪼고리 하나 더 챙길게요. 그리고 양말. <웃음> 너무 귀여워. 어이가 없을 정도로 정말 귀엽습니다. 어, 너무 작고 소중해. 앙주의 애착 인형도 빨아놔서 얘들 챙겨가겠습니다. 그리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조리원에서 옆에다 놓고 사진 찍으면 귀여울 것 같아서 챙겨가볼게요. 그리고 수유 관련해서 수유패드 아는 언니가 많이 남아서 줬기 때문에 이거를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많이 필요 없다고 하던데? 늦게 챙겨야 되지? 수육 패드는 일단 20개만 챙겨볼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는데 혹시나 필요하면 남편한테 갖다달라고 하던지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20개. 이거는 모유 저장팩인데 이렇게 30개 들어있는 거를 저번에 당근 무료나눔할 때 이것까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그냥 통으로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휴지도 챙겨야 돼. 서울대는 휴지도 챙겨야 돼요. 주루마리 휴지랑 거의 병실이 건조하다 그래가지고 수분팩 3개 제가 팩을 진짜 안하는 스타일이라서 안 쓰고 할 수도 있는데 하고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도 혹시 모르니까 4개 이거는 챙기라고 하긴 했는데 몇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4개 챙겨볼게요 그리고 출산가방 리스트 중에 텀블러랑 구부러지는 빨대를 꼭 챙기라고 하는데 특히나 제왕 절개할 때요 제가 집에 이런 텀블러가 있거든요 물병이 얘는 그냥 이렇게 딱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얘 가져가면 굳이 텀블러랑 구부러지는 빨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에서는 제왕절개 하고 나서 물 먹는 양도 다 체크를 해야 돼서 텀블러도, 그러니까 눈금 표시가 있는 게 좋다고 하는데, 여기에 눈금 표시도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1리터짜린데얘 하나 챙기면 될것 같습니다. 의외의 꿀템을 집에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기막인데요. 이게 진짜 제가 귀구멍이좀 작은 편인데 요게 좀 작아요. 사이즈가 핑크 색깔이 그래가지고 아주 잘 들어보고 좋습니다. 이거는 맥스 드림걸 이라는 이어플그인데 남편이 코골 때마다 밤에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제가 제형적이 하고 나서 다인실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얘를 조금 넉넉하게 챙겨가 볼게요. 자다 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내쌍을 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안대. 이 안대가 저는 답답한 거는 좀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홈이 있는 게덜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코 부분도 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니면 못 쓰겠더라고요. 음, 이거를 챙겨가서 혹시나 낮에 자거나 수면에 방해가 될 때는 이거도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옛 집에 있었던 건데 아이마스크. 이거 찜질팩이에요. 집에서 하도 잘안 써가지고 한번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얘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짐을 썼는데 캐리어가 생각보다 많이 남네요 어, 그래도 여기 아직 안 넣은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제가 출산하러 가기 전까지 사용해야 되는 충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넣고 그리고 집에서 입고 있는 요가복 바지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다가 갈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안 넣었는데, 같은 출산 가방은 오늘 많이 싸긴 했거든요. 가방 리스트를 핸드폰 메모에다 저장해놔서 이렇게 볼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체크한 것들은 다 가방에 넣은 것들인데 그래도 꽤 많이 넣었죠. 차차 조금씩 더 완성을 해가도록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돼 불어 내가 만든 맛과 조그맨 맛있어나 잘했지? 음.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음, 보건소 가기 귀찮으니까 다 PDF 저장해서 이미지 파일로 전환한 다음에 여기다가 다 업로드를 했습니다. 잘라서 붙여야겠다 이렇게 작은데 붙자 여러 기 붙여야지 오늘 일정 브리핑 해주세요 오늘은 오전에 영화를 볼건데 이제 막개봉했다는 따끈따끈한 신작 킬리먼자로의 표범을 보고 <웃음> 그건 아니잖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3 <웃음> 진짜 헷갈린거야? 아니지? 약간 어감이 비슷하잖아 나의 예상. 오늘 여보 무조건, 자, 무조건 잠든다. 1회. 무엇을 먹을 것인가. 기억이 거 나고 1회를 해. 화내기 기총이야. CJ 할인을 놓친 자. 얘 설이. 엄마. 이 지금은 a 다 z 맛있어 먹어보자, 음, 뭐, 야, 김밥. 달달하게 매워. 와, 진짜 매콤하다. 이게 보통 맛인데도 이렇게 매워? 네, 맛있다. 보통이 좀더 맵게 달라해 오매콤하이 음, 어, 너무 맛있어. 오늘은 영화에 대한 의문이 없나요? 아주 말끔하게 이해했어? 대소가 됐지. 근데 열 번이나 졸았 때네. 영화가 두 시간 반이어가지고 0 초씩 좋은 거야 진짜 좌석이 <웃음> 너무 편해가지고 핑계 좋네. 남편의 흔하지 않은 매너의 현장을 촬영합니다. 왜 일로? 내리시죠. 티코에서. 진짜 크다. 크기는음 아. 향기가 좋다.